오늘은 에어아시아 x 를 타고 인천에 갑니다 새벽 1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라 돈을 조금 더 주고 편하게 가려고 플랫베드로 예약했어요 플랫베드는 코라룸프르체이 국제공항 W 카운터에 전용 체크인 카운터가 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안 기다리고 바로 체크인 할수 있겠어요 가볼까요? 지금 게이트 걸어가는 중인데 공항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밤이라서 그런가봐요 지금 11시 반 정도 됐으니까 밤땡기가 많이 없나? 사람이 없어서 이미그레이션도 줄 하나도 안 쓰고 보안검사도 그냥 바로 프리패스 했어요 오 트윈타워 사이에 껴있는 M&M! 귀여운데? 영대지역을 지나오니 에어아시아 라운지가 딱 of charge and the beer is chargeable. Thank you. 여기는 책 같은 거를 꽂아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아래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. 똑같은 분이 똑똑한. 그리고 레그는 이렇게 어서이 가방 같은 것도 놓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옆에 뭐 따로 스토리지는 없네요. 내신 좌석 옆에 보면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. 휴대폰이랑 작은 물건 같은 게 좀. 오늘도 제 앞자리는 비었는데 제가 운이 좋은가봐요. 항상 제 옆에는 잘안타더라고요 네, 여유있게 더갈수 있겠습니다. 여기 서도 조금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끼워주세한 네, 시간 반정한 시간 반정요 네. 네, 알겠습니다.